예, yeah. yeah. <웃음>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티베스 뉴스 팬 여러분, 그리고 심동모 자유의국 t v 를 사랑해 주시는 팬 여러분, 자, 심동모 제독의 실전 이야기 또 들어왔습니다. 예, 제동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동님 그, 지금 정은이 저, 클라스 피똥 싸고 있는 거 같습니다. 정은이, 이란, 지금 미국이 이란에 그, 그, 저기 뭐, 살레만인가 뭐, 무슨 돌만인지 그, 저, 총살한 거를 그, 폭격을 해가 지고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예, 지금 오 6일이니까 3일 전이죠. 예, 그 주전 3일날 그 예. 죽였는데 와그 미사일 쏘가지고 아날아가는거 보니까 미사일이요 이렇게 날아가다가 목표물이 앞에 있으니까 이렇게 수직 급상승해가지고 다시 때리니까 앞에 장애물 뒤에 숨어도 소용이 없더라고 장애물 넘어가지고 때려. 아, 그렇게. 거. 예. 그저 그 다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예, 그러니까 헬파이 헬파이가 대전차 미사를 쏘았더라고. 요 예. 대전차 미사일이. 헬그뭐 전차가 이 상부가 제일 약하지 않습니까? 음. 그러니까 미사일이 이렇게 날아오다가 수직으로 급상승해가지고 팍 떨어지는 거예요. 위에서 우리가 머리 를탁 때리듯이. 그게 지금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게 지금 저저 저 언론에서도 그러고요. 네. 뭐 드론을 공, 가지고 그에 네. 드론에다가 헬파이어 대전차 미사일을 네. 탑재해가지고 네. 네. 드론이 그 그. 그게 그 타겟 오퓨쳐니티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지옥이 가면 기회 표적이죠. 음, 그 예. 언론에는뭐 임기 표적 이렇게 많이, 저 많이 하던뭐 표현을 예. 어떻게 하든간에, 하의그그 음. 그 목표물이 예. 이동을 해도 계속 추적해가지고, 예, 딱 결정적인 그 순간에, 그냥 때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어디서 조종하지뭐 워싱턴에서 하니까. <웃음> <말해서. 웃음> <웃음> 워싱턴 CIA에서 네. 앉아가지고, 네. 그런 조종사가 앉아가지고, 네. 위성으로, 그, 그 저, 이분의, 그, 솔레이마니 있잖아요. 네. 같은 경우에, 아, 솔레이마니가 어디서 이제 계속 이동하는 걸 추적하는 거야. 공항에 내렸다. 아, 그래, 공항에 내렸다. 예, 네. 오케이. 아, 저, 저 영상 보십시오. 네. 그러니까, 저, 이그게 그러니까 이게 타격할 때 아마 네. 데,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이 성인, 필요한 모양이에요. 사전성인 받아그런 그렇게 절차를 딱 거쳐가지고, 네. 그게, 반경적에 저, RX, 아, MQ9 리퍼, 어, 예. 무인기가요. 예. 작전 반경이 한 1900km 돼요. <웃음> 1900km 내에 있는 예. 중동 지역에 미군 기지가 있잖아요. 예. 공군 기지가. 예. 뭐, 어, 크이트도 있을 거고, 여러 예. 군데 있잖아요. 예. 거기에 전개된 MQ9 리퍼를 예. 출격시키는 거예요. 예. 출격시키가지고, 아. 거기서부터 위성 정보를 가지고 유도를 해가지고, 예. 리프에 달린, 아니, 그, 전방, 하방. 저 보세요. 저, 그 왼쪽 카메라 있잖아요 저거 가지고 이제 정리를 추적을 하는 거예요. 저 눈알, 눈알이 돌아가고 있어요, 저기. <웃음> 솔레이만이. <웃음> 솔레이만이, 이게, 그 어디로, 어디로 차가 어디로 갔다는쫙 추적이, 아, 어, 바그다드 공항에 왔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 바그다드 공항에 예. 차를 여러 데 있으면 다른 데 피해를 예. 줄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딱그 표정만, 욕 예. 쪽집게 식으로 타기할 수직장한 <웃음> 장소에 도착했을 때, 예. 음. 워싱턴에서 드론 조종사가 예. 헬파이 미사를 불해가지고때리부른네요근 예. 그 이번에는 그게 그, 이게 지금 와, 이게 그런데 외계인이라고는 우리나라 야단인데 예. 이게 이제 개발세가 시험 비행한 게 19년 일이에요. 19년 2001년이잖아요. 예. 2001년이면 제가 현역에 있을 때예요. 대릉 대릉 때예요 제가 대 2001년이면 예. 어? 예. 저 2000에, 2000년에 이제 미국 워칼리지, 워싱턴에 예, 네. 공부, 졸업하고, 예. 저 2000년 7월에 저 한국에 돌아왔거든요. 예, 예. 그 다음에 해라니까? 아... 19년 전에, 이거를 저 제너럴 <웃음> 야... 아토믹스 사라고요. 예. 거기서 개발을 해가지고, 예. 시험 비행 성공을 했어요. 음, 예. 그리고 어떤 보도에 의하면, 그에 바로 그냥 그첫 음. 비행을 하고, 탈리반 간부를 공격해가지고 살해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예. 본격적으로 실전 배치는 2007년에 했답니다. 아. 그런데 이미 이제 실전 배치가 완전히 예. 엄청 그 진화가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나왔던 MQ1 리퍼 저 무인기인데, 지금 MQ 이번에 운용한건 MQ-9 리퍼라고 그러잖아요. 그 버전이 아홉 번째 버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계속 진화한 거죠. 지금 이제 이게 어. 그 굉장히 커요11 곱하기 20m니까 날개 길이만 20m예요. 예. 어? 길이가 이걸 앞, 앞 길이가 11m니까 거기에 헬파이 미사일을 몇개 장착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분리하는데 예. 이게 지금 우리 조한미군에도 문제는 지금 1 2 개가 예. MQ-9이 아니고요. 예. MQ1C라는 게 있대요. 그레이 이걸. 예. MQ는 이번에 쓴 IM 보다는 규모가 조금 작은데, 예예. 이것도 가공할 그 위를 가지는 거야. 예. 여기 군산기지에 지금 12대가 배치돼 있어요. 예. 그 2018년 약 1년 반 전에. 군산에서 뭐 500km 해본들 평양. 그 <웃음> 평양 완전 <웃음> 다 그냥, 와. 마음만 <웃음> 보 뭐. 그냥 저거는 레이더에도 안 잡히는 거 아닙니까? 하늘에 떠있으면. 그게 김정은이가 지금, 예. <웃음> 지금 두분 부천하고 예. 5일 동안 행적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작년 12월 28일부터 4일간 예. 어, 북한 노동당 어, 중앙위원회 전, 예. 전원회의 했지 않습니까? 예. 4일간 한 것도 없대요. 예. 전례가 없어. 그런데 예. 김정은 두분 나타났다고 그러더군요. 음. 나머지는 아. 저, 뭐 밑에서 다 알아서 저 회의를 해는인데 예. 그래가지고 이제 신년사도 발표는 안 하고 새로 지금까지 모르는 거예요. 김정은. 을 아. 그러니까. 아니 그 김정은이가 뭐 원산인가요 어디 저쪽에 뭐 에이 만나러 갔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 뭐, 뭐, 무슨 이야기입니까 런데 <웃음> 우리는 몰라도 네. 미국은 아니다 미국. 미국이 네.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 돼가지고 네. 국정원 방문했을 때 초도 네. 방문했을 때 네. 국정원에서 저 김대중 대통령한테 뭔가 이게 브리핑을 나한테 대통령 일찍이 바쁘니까 안된된걸 네. 뭐가 빨리 그 인식시키는 걸뭘 뭐 궁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제 총선 때 들어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이 깜짝 놀랐다는 얘기가 예. 그 당시에 어 김정일이가 예. 차로 이동하면서 예. 차 안에서 대하는 것을 바로 음. 옆차 안에서 듣그 듣는 예. 수준에 그를 예. 들려줬다는 거예요. 그러게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 북한에서 이야기해 주셨거니까 그렇게. 어. 아니게 그렇게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미. 예. 이, 김대중 대통령이 꽤 오래됐잖아요. 예. 그게, 지금 김대중 대통령 대통령이 2000, 2000, 2002년, 2 2 0 0 2년에 됐습니까? 예. 네, 네. 2002년 뭐 지금부터? 아, 1998년. 아, 98년, 그러니까 예. 20년이 더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더 발전했을 거아닙니까 아, 그렇겠지.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예.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 있고, 예. 차 안에서 뭐, 대화를 모서로 뭐 하고 있고, 핸드폰을 통을로 누가 하는데 무슨 대화를 다 보고, 영상이든 음성이든 다 알고 있다는 얘기. 아... 그렇게 보시면 돼. 아 그러니까 그 김정은이 <웃음> 죽이려고 하면 이 지하 벙커에 들어갔다고 하면은 뭐뭐 뭐 요즘 드론이 전자파를 또쏘더만요드 전자 전자 공격하는 드론이 있어가지고 뭐 전자파 쏘면은 이런 전기고 배터리로 가는 건 전부 다 고장이 나니까 네. 지하에 펜이 망가져가지고 수, 숨을 못 쉬게 해가지고 그냥. 죽여버릴 수도 있다, 뭐, 그러더라고요. 네. 예, 예, 그니까, 예, 예, 김정은이 예. 죽이는 게 일도 아니고, 죽을 마시겠네, 진짜. 그게, 그러니까. 저, 저, 결심만 쓰면 죽는 거죠. 예. 그, 네. 지금, 뭐, 보니까, 이제, 그, 뭡니까, 저, 3월 달에, 이제, 그, 친일열부 훈련 다시 재개한다,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번에, 예, 예, 그게, 저,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예, 예. 뭐, 신년사도 작년에는 아주, 그, 뭐, 집무실에 폼 나게 앉아가지고, 예, 예. 뭐, 굉장히 희망찬, 뭐, 이렇게 했잖아요. 예, 예. 그렇게 쏘기, 이면다 넘어갈 줄 알았는데, 예. 멍청한, 저, 남쪽 대통령, 문재인 혼자 쏘아 넘어가가지고, 네. 네. 혼자서 야단법도 떨어가지고, 그냥 어, 평화국을 뭐멍텅구리 오늘은 뭐 이상한 이야기 다, 뭐 완전 히 욕을 다 쏟아냈던 네. 문재인에 대해서, 네. 인간 치급도안 해, 북한은. 네. 근데 미국의 문제는, 문재인은 그냥 놀아놨는데, 미국이, 아, 이게 안 변한단 말이야. 아. 그러니까 이게, 저, 김정은이가 이게, 저, 진태양안이냐 그런데, 네. 밑에 그 충복들 있잖아요. 예. 그그 예. 예? 예. 그 군부부터 예, 예. 노동당 이거를 장악하려면 예. 이게저저 저 핵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거기서 엄청 강산발을 예. 쏟아낸 거야. 대미 정면 돌파전을 선언한다. 예. 정면 돌파. 어? 그다음에 충격적 실전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다. 예. 뭐 새로운 질량무기를 목격하게 되고 이런 이야기는. 예. 미국 보고 한 얘기 같지만은요, 예. 제가 해석하기는, 예. 밑에 애들한테, 예. 야, 내가 이렇게 강하게 나왔나? 예. 너는 나한테 반기들지 마라. 예, 아그 이, 이이요 근데 이게, 이대로 미국 에한테 메시지 줬다면요, 예. 죽는 거야, 요 이거. 그러니까는 이게 속, 당담을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늘... 미국한테, 예. 어, 예. 그러면 핵미사일, 모라토리온, 그렇게 시험 발사, 이런 거 핵실험 있잖아요. 예. 이거, 이거 전부 다 이제, 웃어 짓다? 예. 새로 재개한다? 예. 이걸 실제 행동으로 하면은, 예. 미국한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야, 저. 아, 어. 그러니까 음. 이번에 그 저기 솔레마니 이거 이거 죽인 거는 미국이 김정은이한테 이거 너 이러면 죽어 하고 경고 한 거네, 경고. 너 이렇게 죽일 수 있어요. 기본 케이스 보이? 기본 케이스 보여주는. 왜냐면 데... 솔레마니가 네, 나도 네. 잘 몰랐는데요. 네. 뭐 이란 핵명뭐 수비대라고 있잖아요한1력0기껏대한 네, 네, 네. 그 3, 4만 대는 모이더라고. 네. 이란 군이 별거 없어요. 네. 해군하면 잠수함 세 척밖에 없어. <웃음> 우리 하고 붙으면요. 네. 이란은 상대도 안 돼. 아, 우리, 우리, 우리 해군에 예. 10분의 1 진력도 안 된다니까요. 예. 육군은더 그렇고. 예. 그런데 이게 뭐 대단한데, 문제는 이란이 신정체제잖아요. 예. <웃음> 그래서 하메인, 하메네이라는 예. 대통령은 예. 사실 신정체제의 1인자야. 예. 어, 아. 특이한 정치체제란 말이야. 애널 예. 호메인이처럼. 예. 그럼 실질적인 세속 권력에 1인자가 누구냐 면 이번에 죽은 솔레인만이에요. 아. 계속 걸리게 1인자래요. 이 사람이. 예. 모든 국가를 실질적으로 예. 군부부터 대외정책에 예. 이르기까지 예. 이 사람이 다 했다. 예. 이 사람 이이으면 그냥 황칼에 죽어버린 거예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음. 그, 그 군부 중에 뭐 사령 하나면 죽인 개념이 아니고 예. 이란의 그 그러니까 그야말로 실제 실질적인 권력 이인자를 죽이버린대요. 그러니까 북한으로 치면 김정이를 죽이버른다는. 아... 그만큼 그게... 이게 김정이가 공군 을 네. 못해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얘가 그러니까 시아파 시리아 뭐 애들 시아파 그쪽 애들 뭐 이제 무슬림 애들 그리고 IS 뭐 탈레반 뭐 아프간에 있는 뭐저 반미하는 애들 이런들 애들 전부 다. 그 얘가 다 지원해주고 했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동의 악의 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김정은 같은 놈이고, 거기다 또 얼마니들이 우리나라 저종북 주사파 애들이 뭐 이당 저당 당 만들고 시민단체 만들고 해가지고 난리치듯이 그뭐 시리아 바, 시리아 애들 뭐 IS 뭐 무슨 뭐 등등 뭐 이게 많은데, 걔들이 전부 다얘얘 얘 지령을 다 받더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이번에 이게 솔레이마니가그그 예, 예. 바그라드 공항이죠? 예. 이라크. 예. 예. 거기에 간게왜 확실히 노출됐냐면은, 예, 예. 공, 공식적으로 간 거예요. 예, 예. 그게 뭐, 음. 저 얼마 전에 한 30, 150명이 죽었다면서요. 예, 예. 이란 그, 그, 그 분이, 예. 이라크 아에 그, 뭐, 하여튼, 그 장례식장에 참가하러 공식적으로 갔대요. 그리고 정식으로 음. 영접도 받고, 음. 그리고 공식 행사에 간 이라크, 이란, 그, 이란 그러니까, 1인자를. 예, 귀빈을 갖다가 어. 그냥 죽이 뿌린 거야. 그러니까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김정은이는 네. 앞으로 공식 행사도 마음대로 못 나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웃음> 군부 끌어모아놓고 앞에 사열할 때, 네. 위에서 이 저기 미사일이 날라와가지고 김정 애들 다 보는데서 김정은이 수 죽을 있다는 수 있다는 거 혹은 뭐 중국에 방문했는데, 기차가 가는데 그 기차 딱 열량 중에 음. 세 번째 칸에 있다 하면은 세 번째 칸만 아니. 폭격을 해가지고 죽일수 그러니까,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네. 어디에 있던, 공식 행사든 비공식 행사든, 예. 어? 미국이 도발하든 안 해. 하여 미국이 맘만 하뭐 하시라도, 그게 기회 표적을, 그렇게 예. 인기 표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타겟 업, 업, 업, 니티 예. 계속 추적하고 있으니까. 예. 김정은이 어디 있는지 동선을 다 추적하고 있고, 무슨 말을 하는지, 행동을 뭘 하는지, 다 보고 있고, 예. 듣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 미국 그로치만 있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는 이게, 오늘 저 <웃음> 방송 주제가 죽을 맛이잖아요. <웃음> 예. 김정은이 죽을 맛이에요. 그런데 아.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예. 왜? 김정은이한테 쏘아가지고, 예. 2년 내내 국민들까지 쏘겠단 말이야. 예. 이거 다 이게 들통이 나버렸어요 예. 미국 트럼프 대통령까지 다 확실히 안 돼요. 예. 근데 이게 김정은이가 이렇게 해가지고 죽, 죽, 죽 생겼는데, 예. 핵을 포기해도 죽고, 포기하면 저거 밑에 포화들한테 죽고, 포기 안 하면 미국한테 죽고, 예. 어. 어. 어차피 죽게 돼 있다니까요. 아, 어차피. 언제 죽느냐만 문제란 말이에요. 예. 총선 전에 죽느냐, 총선은 왜 죽느냐. 저는 총선 전에 죽을 가능성도 높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예.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를 예. 죽는 거예요. 아... 문제는 이제, 그, 물리적으로, 문제 어, 음. 목, 목, 목, 목숨이 날아간다는 뜻보다는, 예. 문제는 접근에 사실은 그게 속조가 사라짐으로서, 음. 예. 맹줄이 끊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김정일이 죽었을 때 한국의 좌파 시민단체, 환경단, 좌파 환경단체들 등등 정치권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들 전부 완전히 셧다운돼 버렸어요. 멘붕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래. 2012년 총선 그 대선에서 자기들이 이긴다고 봤는데 얘들이 멘붕 걸려가지고 지휘체계가 무너져 버리니까 그래가지고 억울하게 지, 그, 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 이번에도 죽이면 김정은이가 4월 총선전에 죽어버리면 은 응. 그러면은, 뭐, 소위 말해가지고, 정의당이나 민주당이나, 이, 지금, 뭐, 저, 뭐, 서로 자기들이 막, 이 막, 이게 하겠다고, 이렇게 하다가, 옛날에는 북한에서, 야, 통합해! 하면은, 한쪽 손들어 주는 쪽으로 통합을 했는데, 지금은 그 통합이 안 되는 것 같으면, 그건 이제, 그, 분란 일어나가지고 완전 히패망하는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 문재인 정권이요. 네. 폭정폭정 그 폭정. 네. 문재인 폭정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폭주. 네. 그러니까 이게, 작년 연말에 12월 27일 날,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예. 밀어붙여가지고 국회에서 날치기 7회뿌리잖아요그 예. 다음에 그 며칠 3일 후에 예. 또, 어, 공수처법, 7회뿌리잖아요 예. 오늘 또 예. 뭐, 뭐 한다면서요. 검경수사관 불리 이거. 예. 어, 그 다음에 뭐, 뭐, 법무부 장관, 뭐, 한, 뭐, 이게 21번째인가? 국가인사청문회 통과하면 잠깐 그냥 이미 해뿌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거침없이, 예.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예.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지금. 음. 음. 예? 그리고, 지금, 그, 그, 저, 뭡니까, 추미애, 이 사람이, 저, 어, 더불어민주당 대표할 때, 송추로 울산시장, 예예. 공천을 해가지고, 전략공천을 대통령 친구라고 말해. 가수 예예. 유시해주고 다 했잖아요. 예예. 그리고, 그, 검찰에서 그 측근 부실장을 불러가지고, 추미애, 부실장이 추미애 측근. 그, 저, 청와대 행정안하고 다 자리나가지고, 이게 뭐, 예. 이렇게 한모예요, 선거 공작을. 예예. 그러니까, 뭐, 그 수사 검찰들이 인사를 한다는, 이런 이야기는 오잖아요. 예, 예. 그것까지 해보라, 이거야. 예, 예. 저는, 저는 이제 자유한국당 같은 데서 예. 힘이 붙이면은, 뭐, 그냥, 국민들 시선이 있으니까, 예. 열심히 항하는 흉내라도 뭐, 내는 건 이해는 되는데요. 예. 그냥 음. 내버려두세요. 마음대로 하게 한다고. 내가 보기에는요, 이 정권이요, 예. 마음대로 하다가 하루치면 그냥 끝나버렸다니까 음... 왜? 솔레멘이 가는 거 보세요. 이 새끼 예. 마음대로 했거든. 예. 이 작자가 아 중동의 평화를 임마 다 깨뜨렸어. 예, 예. 특히 반미 예, 예. 군사 작전 예. 만들어 그러 그래서 한마디도 갱고도안 보냈다니까. 솔레만이 예. 너 잘못하면 예. 너를 죽이겠다. 너가 예. 죽을 수도 있다. 얘기 그런 이야기도 안 나왔어요. 예.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리잖아. 아 그러니까 <웃음> 이 지금 보니까 미 대사관에다 불지르고 넘어가 가지고 방화하고, 로켓포 쏘고 이거를 다 얘들이 지시했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 그런데 솔레만이 정권의... 타겟을 직접으로 얘기한 적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딱 결정적인 예. 순간에 기회가 포착되니까 예예. 그대로 그냥 죽이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미국이란 말이에요. 그게 한국... 그... 네. 한국의 종북 주사파들이 미군 저 뭐야 주미대사관에 막 넘어가고 했는데 문재인 정권이 방치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방치한 거죠. 어느 순간에 한 방에 날려버릴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급 없이 날뛰는 거죠. 급 없이. 한마디로 급 없이 날뛰는 거예요. <웃음> 예예. 제가 보기에는요. 이 문재인 정권의 맹이 거의 다인 것 같아요. 원래 저 맹이 다하면은 마지막에 그 최후의 파락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예. 그때는 막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거든. 귀신이 쓰인 거죠. 귀신이 쓰인 것처럼 예. 진짜 이상 전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못하는 예, 예. 걸 옛날에 그저 박정희 예. 정권도 예. 막판에는 좀 약간 그런 경향이 있었다니까. YG 사건 나고 그럴 때 예, 그죠, 예. 그러면서 부마사태 촉발시키고 해가지고. 예. 갑자기 그냥 예상치도 못한 제일 첫건 있잖아요. 예, 예. 지금으로 지금 국정원장이 예. 그냥 밥 먹다가 살해 뿌렸잖아요. 그죠, 예, 예. 그걸 누가 예측했습니까, 누가?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마지막에 무리를 예. 하면, 예? 박진희 대통령, 그럼 뭐이성만 대통령, 금국 대통령 얼마나 잘했냐. 예. 예. 근데 난대지 부통령이 엉뚱한 해가지고 부정선거 하는 바람에. 한 방에 날라가. 한 방에 날라 뿌리잖아요. 예. 합방에 예. 이건 나는 문재인 정권이 굉장히 저는 위험하게 봅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뭐 이런. 근데 그... 사실은 예. 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그 말년에보다 예. 저는 더 심한 것 같아요. 아... 왜냐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거짓말을 안 했어요. 예예. 이승만 대통령 국민들 람들 거짓말 을안 했다니까.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그데그 당시 시대 상황이 예. 이거를 국력을 결집시켜가지고 예예. 빨리, 예. 그, 그, 건대화를 시키고 말이죠. 예, 금국회가 그 정착을 시키고, 음. 그 다음에 근대화를 시키기 위해서. 예. 뭐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말이에 어떻게 예. 하겠어요. 예예.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모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예.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국익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한 거예요. 예. 근데 그분들이 구직민을 상대로 거짓말하는 건 나는 기억이 없어. 예, 예. 근데 지금 정권은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그것도 드루킹 네이버 여론조작도 인민, 하고. 인이 어, 뭐, 거짓말이고, 예. 그러고 조작을 해. 여론조작을 예. 하고, 예선을 통해서요. 예. 그 다음에, 적국에다가 계속 유리한 걸 하는 거야. 정보 주고, 돈 주고, 기름 주고. 그래서 동맹에 대해서 계속 또 거짓말을 하고. 예. 어? 근데 동맹이 신한 행동을 계속하고. 예, 예. 그 중로 쪽으로 붙어가지고. 예, 예. 그러나 예. 이거는 대책이 없는 정보라니까. 예.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뭐, 저기, 그뭐 김정은이 죽어버리고 뭐저 민주당이 선거에서 져버리고그 지금 야당이 뭐이 보수 대통합 해가지고 뭐 거대 여당 거대 정당이 돼버리고 그러고 이제 뭐뭐 그래 되면은 그 검찰에 지금 여적재로 문재인 대통령 지금 고발돼 있는 거 검찰이 수사하겠죠 그러면 어. 하고요. 예. 지금 저저 저 보수 통합 얘기가 나는데. 왔 예. 지금 저제 생각도 그렇고. 예. 어제 보니까 이원주 도뭐 그런 이야기 했더라고요. 네. 유튜브 방송하잖아요. 네. 이거 자유한국당이요. 네. 사실저 상태에서 자유한국당 그대로 두고 네. 보수 모든 게저 그쪽으로 모여라 같이 통합하자. 택도 문제예요 <웃음> 이원주 의원도 나 그, 그, 다그 그, 그 대부분 동의하는 게 아니 실패한 정당이야. 자유한국당은. 국민들이 실패한 정당이고 국민들 실패한 신당당이고 국민들 그 이미지가요. 각인이. 네. 아니, 고 탄핵 당한 정당으로, 예예. 실패한 정당으로 딱 찍혀 있어요. 그리고 웰빙 당, 뭐, 예예. 틀 딱, 뭐 뭐, 뭐, 뭐,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예예. 이미 한불한 정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예예. 거기에서 뭐가 핵심 하고, 쇄신 하고, 미래를 이야기하고, 전진을 이야기하고요. 예예. 이건 안 먹힌다, 이거야. 예예. 특히 젊은 사람. 그러니까 빨리 이걸 자유한국당 해체해가지고, 예예. 자유시민정책 같은 그 새로운 아주 근전한 조직이 있잖아요. 예예. 그런 데서 주축이 돼가지고, 예예. 보수를, 저 정당을 새로 창당해야 돼요. 예, 예. 그 해체해서 재창당해야 된다. 아... 그런 게 2004년에, 예예. 아, 2014년에 그 세월호 사건 나왔을 때. 예예. 제가 방송에 한1 0분 나왔어요. 예, 예. 그때 차내에서 그걸 자꾸 해경 이야기. 내가 지금에 답, 변하기를 예. 해경 해체해야 된다. 아... 그리고 해경을 해체해서 더 강력한 군사여행 해경으로 예. 재창설해야 된다. 이렇게 예예. 주장을 했다니까요. 예예. 제가 주장한 3일 후에 <웃음> 대통령이 갑자기 예. <웃음> 발표를 해서 해 해체한다고. 네. 아 제가 주장은 해체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더 강력하게. 더 있어요. 강력한 군사형 해경으로. 미국이 군사형 해경이 아, 예, 예, 예. 해경이. 우리나라 더, 더 군사형 해경이, 해경이 맞죠. 왜냐면 하 예. 전시회는 해경을 작전 지휘를 해군에 한다니까요. 아, 전시회는. 예, 예. 그리고 더 군사형 해경을 운영, 평상시부터 운영을 해야 돼. 예. 그새 접적, 동수의 접적 해역은 해군이 평상시에도 작전 통제를 하게 돼 있어요. 해 예, 해경을. 예. 그러고 중국 군사의 행행이야 지금 예. 근데 조직이나 이런 게 체계가 안돼 있단 말이야 아. 그렇게 바꾸자고 음. 했는데 아제제 제 뜻대로 안 됐는데 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 거의 같은 개념으로 범 음. 보수 진영은 요자유한국당 완전히 해체해 가지고 예. 음. 예? 강력한 강력한 자유 우파를 대변하는 정당이 새롭 창당이 돼요 제 예. <웃음> 말을 이해돼있되습니까 예. 그래야 이게, 지 문재인 정권이, 지금, 이렇게 폭증을 하고, 실패 투수이고, 엠마님그 거짓말들인데, 예. 이걸 어떻게, 대한 세력이 없잖아요, 지금. 예, 예죠 예. 국민들이 마음을 주고 표를 줄 대한 세력이 없기 때문에, 예. 빨리, 예. 지금, 이번 달 내로, 그걸 해야 된다니까. 아니, 예. 그리고. 그래서, 예. 재창당을, 당명이 어떻게 됐든 간에, 예. 하면은요, 분명히, 저 총선에서 200석 이상, 예. 어, 저는, 예. 경험까지 가능한 선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아, 확실해요. 그러니까그 저기 당 색깔도 빨간색이 뭡니까? 그당 색깔도 바꿔서 나, 다 바꿔야 그, 바꿔, 그, 당 로고는요, 그 북한의 주체 사상하고 똑같이 닮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 놓고 그러니까 정신이 또라이 또라이들이지. 그런 네. 걸 갖다 놓고 무슨 뭐뻘급을 갖다 놓고. 어, 옛, 이런 색깔 어때요. 심동부 자유의국팀 그러니까 이것 좀, 좀 빌려 주십시오. <웃음> 그래야지 이게 무슨 월거지 갖다 놓고 주체사 상탑 갖다 놓고 그거를 뭐당로고라고 그 미친놈이. 미친 제가 지금 그 지금 저, 그 네. 본 보수라는데 저, 저는 보수 이야기 잘안 쓰거든요. 네. 저는 보, 제 자신이 보수라고 생각 안 한다니까 오히려 진보적인 성향을 어, 가지고 있다고요. 앞으로 제가. 가야지 우리는. 그러니까 네. 그 보수라는 이야기는 별 제가 저, 선호하지는 않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양진영의 좌우가 있잖아요, 지금 정치에. 예. 근데 좌는 지금 완전 거짓말쟁이야. 예. 그리고 이적행위를 너무 많이 하고, 예. 국가의 이익보다는 자기들 그냥 개인, 그냥, 음. 국민 세금 가지고, 뭐, 안철수 한마디 했더구먼요. 예. 국민 세금 가지고 자기 편 위기 살리기 바빠. 예. 아, 그런 아주 이기적인 집단이야. 예. 반국가적이고 말이에요. 예. 근데 반대편인 오늘 좀 애국주의고 예. 어, 국가 이익이나 이런 생각하는데 문제는 예. 예. 이게 완전히 저 국민들 이미지가요. 예. 실패한 정당으로 낙인찍겠다고 탄핵 정당이요 탄핵 당한 예. 정당이란 말이야. 예. 안돼 예. 빨리 해체가 해체 모레 해가지고 강력한 음... 자유 우파를 대변하는 음... 정당이 새로 창당되면요. 제가 신보도 용의있어요뭐뭐 아. 예. 뭐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 대통령도 바뀌고 하면 은 공수처 예. 법 가지고 자파 검사, 자파 법원 뭐 판사들 다 숙청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 와, 그래요? 그러니까 그 그런... 힘이 생기면요, 예예. 4월 15일 이후에는요, 쌍그리 예. 바꾸면 돼. 예. 잘못하고 뜯어 고쳐야죠. 바로 잡아야 될거아니요 예. 나라를. 예. 바로 치워야 된다니까요. 그 여적제로 처형할 놈 처형하고. 처형하고, 처형하는 놈 처형하고. 처형하고, 처형하고. 처형하고. 예. 제가 만일에 차기정부에서 대통령 뭐, 가정을 했다 이거야. 예. 저는 일제 사면 없어요. 예. 예. <웃음> 바로! 뭐 여적죄 해가지고 사인으로 승부됐다 그래. 그 다음날 그 다음날 나는 그냥 집행해뿌려요 집행해 지평해? 왜왜 왜 살리도 왜참이를해 그렇게 자꾸 하니까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요 나쁜 에. 짓을 하잖아 싸을 완전히 잘라버려야 돼그 나쁜 짓한 놈들 그 포토라인을 다 세우고 예예예. 예. 예. 아 <웃음> <웃음> 그리고 아무튼간에 그뭐 그렇습니다 그 그리고 저기 그 김정은이가 하여튼 이때까지 거짓말했고 밑에 애들한테 좀 가오도 잡고 했는데 만약에 시 리졸브 훈련 그게 사실은 열쇠로 문을 열고 북한에 올라간다는 뜻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런 게 다시 해 버리면 김정은이가 밑에 애들한테 완전히 그 바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저 저정 하면은 네. 김정은이는 네. 이제 바보 되는 리더십이 상실되는 거죠. 아, 그 그러면 이제 네. 지난번에 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예. 북한에 대한 정보 신리전 이게 예. 전문 용으로 정보 작전, 인포메이션 오퍼레이션을 예. 예. 통해서 예. 북한 주민들 을완전히거나 이렇게 하면요. 끝나는 거예요. 아... 김정은 리더십 완전히 와야 네. 되면은요, 북한 예. 체제는 완전 하아침에 무너져버려요. 예. 점점 보니까 하여튼 3월 달에 모든 게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희망을 가지시도 예. 될것 희망 같아요. 희망 가지시고요. 희망 가지시고. 자유한국당에, 야, 당 해체하고, 새로 만들라고 압력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책은 우리 독자분이 이 책을 사셨더라고. 그 신동보 제동님, 저 필승기듯이. 그래가지고 서명을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웃음> 아, 그래? 저, 뭐, 방송 끝나고, 뭐, 아, 예, 예그 설명해 주십시 예, 방송 끝나고. 방송 예. 끝나고 예. 해십시오 예. 저, 아무튼 간에, 저, 국민 여러분, 이제, 지난 3년 동안 공, 부도 열심히 하셨고, 고생도 하셨고 했습니다. 이제, 자유한국당 해체하고, 시민단체들하고 같이 손을 잡으면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기득권세끼를 전부 쳐내버리면, 사실은, 자기들끼리 밥그릇 싸움 하다가, 200석 이야기하던 정당이 지금 조금 찬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둘다 그, 기생충들은 뭐, 없애버려야지, 뭐. 그러면은, 뭐, 다시 나라 살릴 수 있다. 자, 왜냐면 책임을 안 지거든. 예. 탄핵에 대해있는 책임을, 저, 찬성에도 반대했던. 예. 자기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을 탄핵이 됐다, 이거야. 예. 음. 그게 잘, 잘 됐든, 잘못됐든, 뭐, 뭐, 뭐, 여야 입장이 틀리잖아요. 예. 하지만 그게 책임있는 사람은 책임져야지. 아, 예, 예. 자유한국당 출신이. 예, 예, 예. 그 사람 이름 다 금해할 예, 요도다 아시잖아요. 예. 그 빨리 그 사람들 빨리 정계 은퇴시켜야 돼요. 전부 다. 예. 당연하죠. 예. 왜, 근데 지금 뭐 신당을 창당한는 사람도 있고, 예. 어? 뒤에서 계속 계속 뭐 흔적 뜨는 사람도 있고, 웃기는 거야, 웃기는 거요 아니, 정치인 내가 자기가 실패해서 뭐 책임을 지는 게 그게 기본이에 기본. 자유민주 정치 체제에서. 뭐 책임을 안 진다, 이거야. 그럼 예. 어떻게 해야 돼요? 해체해가지고 다 쫓아내라, 이거야. 예. 아, 그럼 되겠네. 예. 야, 해체하고 해차, 다시 만들면 되겠네. <웃음> 야, 좋은 의견, 저, 뭐,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튼 간에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우리 신동고 제동님한테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심동고 네. 자의 애국 TV 여러분 들어가셔가지고 구독 신청 지금 만명에서안는다면서요만1 0 0 0명2천 <웃음> 명. 만명 10만명 <웃음> <웃음> 만들어 주시면0 0 <웃음> 0명 1,000명 자, 0 0 0명 1,000명 1 0십0명1